안녕하세요 백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번 견갑골 날개뼈 안정화 동작의 심화 버전입니다 이 심화 동작은 총 6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주시고 코가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팔은 양옆으로 뻗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세요 계뼈를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위로 올려주세요. 다음 두 번째는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V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팔이 아닌 견갑골 전체를 위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세번째 동작입니다. 날개뼈를 위로 밀어서 근육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어깨를 위로 밀면서 날개뼈를 아래로 밀어서 근육을 수축시켜주세요. 등 정체가 아닌 견갑골과 어깨를 이용해 움직여주세요. 네번째 동작은 몸통 전체로 원을 그릴겁니다. 꼭지점을 찍듯이 앞, 옆, 뒤, 옆을 지나요 원을 그려주세요. 재료도 한번 해볼게요 다섯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자세를 잡아주시는데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게요 팔꿈치를 뒤방향으로 구부리면서 내려가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를 펼쓸 때입니다. 팔꿈치를 펴는 동시에 날개뼈를 위로 밀어주세요. 마지막 여섯번째 동작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해주세요 그리고 골반을 위로 살짝 들어주면서 등전체를 구부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